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프레젠테이션 할때 쓰기 좋은 그런 디자인 기법인데요 어떤 내용을 좌우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왼쪽의 내용, 오른쪽의 내용을 비교하는 듯한 느낌으로 제작을 할 거고요 중앙에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인물이나 아니면 물건을 두면서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자 색깔만 바꿔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에 사선으로 도형이 하나 그려져야 하는데요 이 도형을 어떻게 그리냐면 삽입 도형 삼각형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쭉 하나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켜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을 Ctrl Shift 키 누른 채 왼쪽으로 수직 수평 복사하면 끝납니다. 이것을 돌린 뒤에 이렇게 겹쳐 주면 끝 완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중앙에 맞춰서 두기만 한다면 이제 이것을 Ctrl-G 또는 그룹화를 한 뒤에 이렇게 넓이면 넓혀주면 어느 정도 중앙에 맞춰서 각도가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넓히고 줄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준 뒤에 다시 그룹 해제를 해준 뒤에 삼각형 도형을 하나씩 오른쪽과 왼쪽에 그려줍니다 이 도형들은 색상을 바꿔줄 건데요 내가 원하는 색상 어떤 거든지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색깔을 하면 너무 느낌이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밑에 정해져 놓은 이런 색깔들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투 컬러 팔레트를 치시면 다양하게 나오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색상을 하나 바꿔줄게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와우 이렇게 바꿨더니 아주 깔끔하게 색상이 분리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무엇인가 인물 또는 제품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물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그림 자 이렇게 인물을 집어 넣었고요 여기 있는 인물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선택하시고요 그림 도구서식 왼쪽에 배경 제거를 눌러서 인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경은 삭제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관할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하나 하나 해주시면 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바깥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배경 제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림 도구서식 자르기를 통해서 비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좀 이따가 편집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이렇게 입력하신 뒤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원하시는 텍스트를 입력하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단, 삽입, 도형, 모서리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목을 넣는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없음, 색상, 흰색. 그리고 텍스트도 자 이렇게 내용까지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따로따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하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한 뒤에 색상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글꼴 크기 크게 아 그런데 왼쪽에서 커지죠 오른쪽에서 커지는 것이 내용 입력할 때더 좋기 때문에 자 이것을 오른쪽 맞춤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 좀 크게 하고 좀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서 작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노스퀘어 엑스트라 볼드체가 아니라 더 얇은 글꼴인 나노스퀘어 라이트체를 입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튀는 것을 볼수 있죠? 그 다음 이것을 Ctrl Shift 키 누른 채 복사하고 복사만 하면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는 왼쪽에 칸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에도 똑같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겠죠? 이것을 그대로 다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Ctrl Shift 키 누른 채 복사만 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왼쪽으로 정렬을 시킬 건데요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다 선택을 해 주신 뒤에 정렬, 맞춤, 왼쪽 맞춤을 눌러 주시면 짠 이렇게 왼쪽 맞춤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왼쪽 맞춤으로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드니까 너무 간단하게 좌우 비교하는 그런 내용의 ppt를 제작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이 파일은 유튜브 더보기란 또는 댓글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